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어디에 와있냐면요. 지금 레티니 맞죠 두 분이 지금 제 옆에 어.. 지금 제 옆에 실 분이 <웃음> 어 말이 안나는데 제가 원래 조리 전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네. 야 <웃음> 요리에 쓰면 말이 났겠다 그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봐오던 그런 우상 같은 분이신데 아유. 지금 옆에 있어서 지금 땀이 주금주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드지 셰프님과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시청자들 네. 네. 네. 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싱크 네. 아, 사랑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생인데요. 네. 아, 셰프 에드워드 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랑드 라고 하는데요. 저는 네. 이제 타 SNS, 이제 인스타 채널에서 이제 네. 활동 중인 블랑드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싱크 아,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 네. 네. 뜬금 없이 갑자기 에드워드 군과 우리 또 블랑도님과 함께 할까? 그렇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 제가 이번에 아, 블랑도님하고 아, 같이 아, 제품 아, 하나를 만들었어요 없잖아요 아, 아, 그렇죠 아, 아, 몸을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아, 목방에 대해서 제가 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 뭐냐면 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제품을 아, 블랑도님 씨랑 같이 하나 만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수비드 제품을 그래서 수비드라는 제품이 좋은조리 닭가슴살인데 그 제품 하나와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가지 제품을 저희가 랜덤으로 섞어놓은 거에요 그래서 4접시가 있는데 우리도 먹방의 대세의 신북씨가 먹어보고 어떤 제품이 가장 네. 좋다 블라인드 음 테스트 죠아 그러니까 그럼 지금 두 분은 어떤 제품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휴으로만 봐도 이제 고급스러움이 넘치는 저희 제품이 덕 때문에 <웃음> 사실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저희는 알수 있겠지만 우리 심쿵씨는 절대 알수 없는 뭐, 뭐, 요만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든아 근데 저 제가 여기서 <웃음> 다른 제품을 골라버린 아니요 골라도 정말. 상관없어요 아니 옆에서 고르면 제가 <웃음> 고개를 떨구고 바로 대장 하겠습니다 <웃음> 이게 선택받지 못했다. 아, 이 제품은 출시할 수가 없다. 만약에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면 한달 뒤에. 진짜도. 한달 뒤에. 1분 뒤, 60초 뒤가 아니라 한달 뒤. 그래서 우선은 정확하게 한번 몰라요. 첫번 마음이 우구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가장 맞는 데 1번 드린 거예요. 1번. 일본 제품, 일본 제품. 네. 1번 제품, 2번 제품에요 1번째 생랄 음 일단 뭐 처음 먹은 거라서 뭐 어떻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일단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이제 가겠습니다 2번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약간 촉촉해 네. 보이는 게 있고 이 사실은 이 수비드라는 기법 자체가 음. 더욱돼서 네. 수조방식으로 보통 우리는 음. 다 52도에서 58도 사이에서 음. 움직여서 조리하기 네. 때문에 네. 육중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랐을 때 당연히 퀵중과 탑이 있어요 이번도 한번 볼게요 도으니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얘는 조금. 닭가슴살 제품을 다이소하면서 좀 먹어봤는데 이번은 1번에 비해서 간이 세고 다른 닭가슴살 제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간이 센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촉촉한 거는 2번이 일단 더 낫긴 해요. 3번. 먹어봤습니다. 3번은 일단. 로제마리 향이 강하면은 이번은 뭔가 여러가지 시즈닝을 해놓는듯한? 음. 아 일단 4번까지 먹고 평가를 할게요 여러분 한 신중하게 몰랐는데요 제 선택 간에 츄시가 한달이 일일 수도 있어함부로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못하겠어요 저건 다 드신 거예요 일단 이거는 다요 지금 어? 그리고 물을 안 먹었어요 그럼 그러네? 이쪽이 제일 퍽퍽하고 그 다음 쪽육하고그 다음 네. 이게 더 네. 제일 퍽퍽해요 네. 네. 그러면 4번 네. 먹어볼게요 이건 약간 훈제향? 네. 햄맛 네. 이런 게좀 강하고 음... 여기서 이승욱 씨가 멘트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염도도 그 줄이고, 농농기 가장 좋게 만들고, 부담없어요. 음. 특히나 제 주변에도 운동하시는, 두부 씨가 운동하시는 분 많잖아요. 자, 운동을 하셔야. 너무 좋아요. 조금만 <웃음> 먹으면 질린데? 응, 음, 맞아요. 음. 그게 질리는데 질려 그러니까 아, 이제는 어떻게 할까막 고민을 많이 하셨는만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 닭가슴살 좀먹본 사람이 하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탈피하자가첫 아, 번째 모터였어요 아, 우선은 정말블라인드 테스팅을 말씀드리고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가장 신쿵 씨가 생각했을 때 보편타당하게 아, 이 제품이 가장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희 신후 리드 방송이 타사의 제품을 비싸 비싸하는 방송이구나. 신후님과 블랑튜브님의 제품이 디스가 될 수도 있어요. <목소리>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시피도 제가 감수를 하더라도 만약에 혹시나 저희 제품이 안불라지면 제가 고객한테 저희 제품 1년 이용권을 주는 한이더라도 <목소리> 이 방송을 안돼 버린 거야. <목소리> <거라게> <목소리> 어? 아, 안, 안 돼, 제일 많원거 걸레. 아니, 그걸 안 돼. <웃음> <그럴 거라. 웃음> <웃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등은 3번, 3번. 3번이요. 3번이요, 3번이요, 3번이요 요 제품. 채프님, 음. 아, 아, 답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 <웃음> 그니까 <목소리> 다, 다 생각이에요. 아, 네, 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 입맛이요. 어, 굉장히 민감하죠. 나쁘게 얘기하면 간사하기도 해요. 왜냐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은 거의 90% 이상이 그 제품을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어, 구야, 고마워. <목소리> 너 지금 그 내가 아아 맞아요 혼달안자분들아 맞아요 혼자 남자 아, 아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여러 번 이런 걸 했고요. 다른 제품 다 좋았는데 3번을, 3번을 고른 음. 이유는 먼저 좀 설명을 해드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간이 조금 쎘어요. 그리고 어 퍽퍽함을 봤을 때는 1번이 제일 퍽퍽했어요. 4번은 약간 뭔가 스모크 양 햄. 그러니까 베이컨이 향도 아니고 진짜 그햄 있잖아요 햄맛이 났어요 햄맛이 났고 3번을 뽑은 이유가 일단 염분이 별로 안 느껴져서 좋았고 그다음에 가장 촉촉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3개는 먹다가 남겼거든요 반씩 근데 이거는 다 먹고도 물을 안 먹은 게 그만큼 촉촉해가지고 단면을 보기에도 수분감이 가장 많아요, 얘가. 마음을 네. 정말 쓰러뜨립시안 네. 그러면 괜리또 다른 제품 고르면 네. 어떻게 할까. 정말 어, 제 동생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 안 그랬으면 난리날 뻔했었잖아. 아주 고마고 저희 제품 그래도 선택해 주셔서 네. 너무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네. 골라가지고 셰프님하고 블랑도무님을 두분신데 저는 1년 식사권입니다. <웃음> 저희가 1년 이용권을 주는 한이 있거요 이거 맞추셨는데 드려 되는 아이거은아 이거 맞추세요. 맞춘 기념으로 맞춘 기념으로 우리 심쿡씨에게 아, 우선은 아, 저희의 닭가슴살 아, 좋은 소리 닭가슴살 10세트를 열 세트를 저희가 선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신국 씨가 다른 분들 혹시 뭐 당첨 같은 거 하셔서 음. 이렇게 뭐 해도 되지 않나요? 아 시청자 이벤트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네. 그열 분에게 네. 저희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요?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약속 꼭 지키셔야 되니까. 네. 그 자세한 이벤트는 영상 더 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그거 꼭 확인해주시고요. 열분추천하니까 갑자기 원래 진짜 원래 예정된 게 아니었고 저희 지금 이블라이드 테스트닝 보고 아무것도 예정된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꼭 더북이란 확인하셔서 닭가슴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어? 제품 출시일이나 이런 건뭐 따로 예정된 게 있나요? 자 이렇게 맛있는 우리 에드워드 권식프님과 블랑도브 콜라 우리 저온숙성닭슴살을 아, 아, 먹고 싶으신 분들은 6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저희 블랑도브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6월 24일? 네 6월 24일 7월 24일 아닙니다 6월 24일 그리고 또 저희 공부만의 또 혜택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스를 같이 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블랑드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네 네. 저희 싱크 신품, 오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인스타도 많이 들어와주시고 유튜브 채널도 더욱 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웃음>